진도읍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진도 군청이 아닌데, 이야. 이게 달랑한 곳 있는 모양이지. 엄청 큰데. 그러니까. 아, 동사무소가 아니고, 읍사무소 개념에. 양꼬치, 중국인들도 별로 안 오는데, 양꼬치는. 그...하나 차리랑 일어먹겠어 <웃음> 세원식당 <웃음> <웃음> 자, 진도 사거리로 다시 왔네요 하고 있습니다 냄새 <웃음> 질을게 <verschiedene honoring> <웃음> <웃음> 레 외제차도 보이네요 <웃음> <웃음> 아 <오이> <웃음> 아, <소중고기> 자차일소주까탕 <웃음> 어? 저 돼지 머리 눌린 거 이런 거 파는가? 어디 어디. 머리. 공, 아, 곱. 아, 소머리 눌린 거. <웃음> <웃음> 아니, 그냥 한번 쭉 가려본 거지 뭐, 사회상까지 음. 보면. 자, 피아노 모텔 유명하다고 합니다. 낚시만 내 낚시방만 내리봐라. 진도 낚시, 김밥 나라 함께? 야 근데 차들이 좀 많아졌어 아까보다 퇴근 시간 돼가야 된다 네. 아까는휑 했는데 아나고공사 치. 타면... 어딘데 여기 저기, 명랑 핫도그가 진도에도 들어와 있네 뭐그 뭐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뭐 핫도그 만드는. 그래, 뭐, 쫄깃쫄깃하 맛있다. 계속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옛날에. 아니, 나주곰탕은 곰탕만 파는 거 아니야? 다른 건안 팔고. 어저 위에까지 갔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저 위에 네.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수, 수요 팔겠지. 거의 다 돌아봤네요. 진도 메인, 다 메인 시내를 거의 다 돌아봤어, 메인 시내를.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주타탕 이 하나 시켜갖고 그러면 맛을 한번 나주곰탕, 이 체인입니까? 그러면 진도곰탕집이 더 하면 더 유명할 건데 아. 나주곰탕 <웃음> 아니 음. 어차피 체인이 아니니까 신도의 특산품은 김, 미역, 뭐라고요? 처리 되겠습니다. 기존 시간에 네 시가 좀 늦다 보니까 차들은 좀금는니다 어, 차량 수에 비해서 도로는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목소리도> 그래, 여기 외국인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도> 예, 바닷가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얼핏 보면 여 외국인인 줄알수 있어 <목소리도> 어? 특산물 사갖고 이래 막 다니냐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인사거리 쪽으로 해서 우체국, 시외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활성화 안된 시장통,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은 진도 군청인가? 여기는 진도입니다. 진도에 와서 지금, 다양한 말들이 많습니다. 17조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거짓이냐 진짜냐 대부분 거짓이고 MOU만 체결이 되었고 언제든지 해지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여기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확인은 된 바는 없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 외에는 현재 크게 건축 경기는 확인된 바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지만 현재 대부분 진도 국민들도 목포에서 여가생활이나 소비생활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보다시피 시내쪽은 아니지만 거의 차량들이 왕래가 없으며 시내에 내려가서 버스정류장 쪽 기준으로 해서 많은 상가들이 형성은 되었지만 아직도 유동인구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녁시간이라도 목포로 가서 여가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해남 땅끝마을 우수영 대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진도를 둘러보고 해남으로 와서 이제 다시 제주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있는데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진도에서 사온 돌미어 진도에서 특산품 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6만원짜리가 있고 똑같은 물건을 3만원에 파는 것도 있는데 잘못 사면 6만원짜리를 사게 되는 거죠 이기 보이는게 진도의 관광안내도 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해남이나 진도에 가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포에 해상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농가별 문화 체험할 수 있게끔 여기에도 이 칸판을 설치해 놨네요. 마찬가지. 해남을 볼수 있는 옛날 사진들을 배치해 놨는데, 기게 실속 있는 홍보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남의 명가음식점, 숙박업소, 일반 음식점 영향력 있는 주변 음식점을 사진을 찍거나 주소지, 전화번호를 잘 배치해 놨습니다. 해남에 오시는 분들은 꼭 이걸 참고하셔 맛있게 음식을 먹거나 좋은 깨끗한 숙박 읍소를 이용하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이쪽 보이는 부분이 진도 목포에서 해남 우수형 여객선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터미널이 조립식 건물로 아주 새롭게 깔끔하게 지었는걸 볼 수가 있고요 옆에 cd기 마찬가지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우수형 관광 배치도를 설치를 해놨네요 우수형 문화마을 이라는 곳으로 해서 입간판을 설치해서 쭉 가볼만한 곳을 설치해 놓은 간판입니다 방금 퀸스타2 여객선한 대가 해남 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중이고 보시다시피 대기하고 있는 리무진은 어, 버스가 없는 관계로 리무진이 해남에서 목포나 진도 쪽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여객선 한 대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핀스타2 약 52km로 52km에서 57km까지 성형을 내는 아주 빠른 여객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Thank awesome. you.